그럼 이어서 박연우 가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노래는 남자이기에 불러 드리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I'm a l i t o a t o l i a t e t o a i a t e t o e o i t t i of e o l e i of i e e 하나, 둘, 둘, y e